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 레이아입니다 모험가님 혼을 담은 한방 질풍 같은 격투가 야차가 검은사막 모바일에 그 등장을 알렸는데요 이 야차의 등장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가 이번 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5월 하면 가정의 달인데요 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죠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야차의 매일 훈련 이벤트 기간은 5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풍 같은 격투를 선보이기 위해 각성한 야차 야차와 함께 매일 훈련을 하면 각 임무마다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매일 임무를 완료하시는 횟수에 따라 준비된 추가 보상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보상 같이 보시면요. 매일 임무 5회 완료 시 야차 전설 의상 상자 1개, 매일 임무 10회 완료 시 태고 주무기, 보조무기, 진빨간코의 갑옷 상자가 모두 들어있는 야차 태고 장비 3종 상자 1개, 매일 임무 20회 완료 시 심연 유물 상자 2개, 매일 임무 30회 완료 시 혼돈의 축 1개, 매일 임무 40회 완료 시 블랙펄 1,000개, 마지막으로 매일 임무 50회 완료 시 최고 장신구 선택 상자 3개 획득 가능합니다. 매일 임무는 매일 영영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며 매일 임무 완료 횟수에 따른 추가 보상은 이벤트 기간 중한 번만 획득 가능합니다. 혼을 담은 한방, 야차와 함께 매일 하는 임무, 추가 보상 모두 놓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이벤트는 요 야차 프리미엄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5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접속만 해도 다양한 보상이 쏟아지는데요. 해당 출석부로 블랙펄 총 500개와 심면 수정 상자 총 15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파 복구권과 6세대 반려동물 상자, 심면 유물 상자 등더 다양한 보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출석 버튼을 눌러 매일 보상을 획득하시고 전투력 향상과 즐거운 모험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네세 번째 이벤트는요 어린이날 릴레이 미션입니다 기간은 5월 5일 목요일 00시부터 5월 5일 목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바로 어린이 당일 내내 진행이 되는데요 주어진 다섯 개의 임무를 하나하나 완료를 해주시면서 다음 임무로 넘어가는 릴레이 미션입니다 주변 적재압 5 0시 블랙펄 100개 은화 소모 일억시 블랙펄 100개, 토벌 완료 50회시 블랙펄 100개, 벌목 20회시 블랙펄 100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션인 주변 적재압 만회를 완료를 해주시면 어린이날 놀이동산 이용권을 얻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9가지의 레이드 입장권을 모두, 모두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모험가님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모두 어린이날 손꼽아서 기다리자고요. 다음 이벤트 보실게요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어린아을 기념했는데 어버이날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검은사랑 모바일이 준비한 어버이날 릴레이 미션이 이번 주네 번째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당일인 5월 8일 일요일 00시부터 5월 8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자, 어버이날 릴레이 미션 다섯 가지 보실게요 주변 적재압 5천회시 블랙펄 100개, 행동력 소모 200시 블랙펄 100개, 고대 유저 관료 5회 시 블랙펄 100개, 낚시 10회 시 블랙펄 100개, 마지막 미션인 주변 적재압 만회 시 가문의 행복 상자 1개가 지급이 됩니다. 자, 이 가문의 행복 상자에 뭐가 들어있느냐. 혼돈의 결정 1000개, 영광의 길 시즌 10 추가 입장권 5개, 그리고 모험의 증표 만개를 모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겠죠? 네, 다섯 번째 이벤트는요. 히몬 토큰 수집 이벤트입니다. 히몬 토큰 수집 기간은 5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히몬 토큰 보유량 달성 보상 획득 기간은 5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11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에서 몬스터를 제압하시고 이팀몬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모험가님,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에 세 가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 팀몬 토큰 이벤트에서는요. 이벤트 종료 시점까지 이팀몬 토큰 보유량 상위 2만 명의 모험가님께 모두 팀몬 1만 원 적립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대박! 이어서 두 번째 이벤트는요 팀원 토큰 보유량에 따라 이벤트 화면에서 보상을 획득하는 이벤트입니다 보유 토큰 100개는 7일짜리 플러스 종합 패키지 보유 토큰 300개는 태고 주무기 선택 상자 1개 보유 토큰 500개는 태고 장신구 상자 1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벤트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벤트들과는 달리 팀몬 토큰을 수집하는 이벤트가 아닌데요 5월 11일 수요일에 접속하신 기록이 있는 우리 모험가분 중 만명께 1만 팀원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팀몬 토큰 수집 이벤트에서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못한 우리 모험가님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벤트니까요 다시 한번 팀몬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주세요 사는 재미의 발견 티몬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 모두 즐길 준비 되셨죠? 네, 가정의 달 5월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난 4월에는 검은사항모바일의 검은사월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팡팡 터지는 이벤트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은 검은사월 주말 성장지원쿠폰을 우리 모험가님께서 놓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쿠폰 번호 1차, 2차, 3차, 4차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쿠폰은 5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쿠폰 사용 후 우편함에서 3일 이내 수령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5월 1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각성한 격투가 야차의 등장과 함께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5월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또 신선한 이벤트, 팀원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하는 이번 주 우리 모험가님께서도 즐거우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